싱크.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시장 가서 장을 봤습니다. 짠. 월계수잎, 수육용 앞다리살, 불고기용 다리살. 먼저 고기 재울 양념장부터 만들려고요. 양념장은 또 제가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고춧가루 2, 3, 고춧가루 한두큰술 설탕, 설탕도 한두 큰술, 칼칼한 고춧가루 살짝, 진짜 매운 거, 고추 톡톡. 내가 살짝 있을 수 있으니 생강가루, 톡톡, 간장, 쭈루루룩 고춧가루가 더 있어야 겠는걸요? 요리에 고춧가루를 좀 많이 써가지고 오늘은 부모님이.. 어.. 너무 말이네 부모님이 오셨거든요 제 집에 뭘 달아야 되는데 제가 똥손이라아무 것도 못해요 다진 마늘은 얼려줬어요 넣가지고두 큰술 정도? 고기를 일단 소분해 해놔야 되는데 한 번에 이거 다못 먹거든요. 세근 샀거든요. 일단 먹을 정도씩만 1인분씩 제 기준에서 1인분인가? 밑가루 해주고 근데 아마 싱거울 거예요. 이따가 먹을 때또 간을 해줘야 될거 같아요. 저는 이제 다 냉동실로 다팔 거고, 이중에서 아, 찌개용도 사올걸. 다 전지용, 그, 불고기용으로 사와가지고, 왜냐면 두꺼운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또 있긴 하거든요. 냉동실에, 그 다음 수육을 할 건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월계수잎, 뭐 된장, 커피 등등 집에 있는 거잡내좀 잡아줄만한 거 저는 월계수잎 좀 넣고 그 다음 통후추 통후추 살짝 넣고 쌍화탕 쌍화탕도 넣어주면 진짜 한약 냄새같이 싹달요 어. 고기를 끓고 나서 넣을 거예요 끓고 나서 넣는 이유는 차가울 때부터 넣을 거면 육수 육수 낼때 그렇게 차가울 때부터 하고 고기만 먹는 경우에는 팍 익어가지고 못 빠져나오게 맛있는 것들이 그래서 뜨거울 때 수육을 넣을 겁니다 재운 고기를 넣고 볶아줄 건데요 물을 자작하게 이 물이 쫄아들 때까지 놔두면 됩니다. 그사이 보쌈은 잘익고있고요그 사이에 양파도 제육에 들어갈 양파. 양파도 넣어주고. 쌈장을 만들 거예요. 고추장하고 된장. 고추장을 조금 더 많이 섞었거든요 거의 그냥 1대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바로, 바로 안 먹을 거면 참기름 넣지 마시는데 바로 먹을 거예요 깨 살짝 쌈장 완성 그리고 여기에 더덕잎이 더덕이랑 당귀 이런 게 조금씩 있거든요 상추는 제가 다 뽑아버렸어요 이런 거 조금씩 따서 넣어봅시다. 이렇게 채찍 끝! 이거는 쌈장 살짝만 넣고 주가루 더 넣고 살짝 챙기름 동더이 맵이 궁금한데. 음. 당귀 응, 음. 당귀가더 맛있다. 기도 음. うん。じゃあります。うん。 you <laughs> 항상 완성! 이제 먹으려고! <웃음> 할머니랑 통화 중